세포 주기에 대해 먼저 배울건데 네. 어, 세포 주기는,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어? 나눌 수 있어요 네. 근데 간기는 G1D, S, 2 g 2 d 로 나눌 수 있는데 분열기에서는 DNA 복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성은 2개가 됩니 네, 음. 그 복제가 잘 되려면 지원기에서 많이 키워 놔야 되니까 그 생장하는 생장하는 시기예요. 네, 그 세포들이고. 어 그리고 지투기는 분열기 전시기인데 분열기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시간이 지투기예요. 그래서 지투는 분열기에 그 필요한 물질 을 만드는 곳이라고할수 있어요. 아니, 그 시간, 음, 시기. 시기라고 할수있구요 네. 음. 분열기는 또 엠티라고 하는데, 그 m 티 분열기는 전기, 분기, 분기, 말기라고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더 크게 나눠보면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 분열로 나뉘는데, 그 네, 나누고 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핵이 있는데 먼저 핵을 DNA나 이런 게 여기 핵 안에 있으니까 이걸 분열하 먼저 분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음. 근데 이렇게 분열하면 핵분열이지 세포 분열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 세포도 이렇게 나눠져서 세수분열에서 네. 핵분열을 먼저 하는데요. 네. 핵분열 아까 말했듯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네. 전기에서는 그무을 하냐면 어그 핵이 막과 같이 있잖아요. 핵막과. 네. 그래서 막이 사라지고, 막이 어. 없어지고, 남색체가 나타나는 염색체, 염색체로. 네. 어, 여기되는군요 네. 오. 어, 그리고 또, 감추사. 감추사 형성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네. 음. 감추사 형성. 이런 현상 이일고나고 네. 감추사 형성. 감추사 형성. 감추사 형성. 감추사 형성. 감추사 형성. 감추사 형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의 세포예요. 이 증기 시기. 네,